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취업, 이직, 승진, 합격이 걱정되시는 분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그런 운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성공 타로예요. 제가 콕 짚은 네가지의 분야 취업, 이직, 승진, 합격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드린 타로와 다른 점은 내 주변인들, 인사권을 가진 어떤 사람들, 합격시켜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내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봤으니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고르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상당히 좋네요. 지금 1번 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생각하는 일, 그 일은 취업이나 합격, 승진이나 이직 요네 파트에 한정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과연 거기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타로를 지금 뽑아 봤는데 전체적인 리딩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 어, 이 정도라면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해석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1번 분의 자신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무언가 일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지연될 것이라기보다는 3개월 안에 뭔가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 것을 이 카드가 암시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것은 그 3개월 동안의 운을 나타내는 카드로 승리하는 카드가 나왔죠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 내가 거기서 합격하고 혹은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겠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는 이번 리딩에서 위쪽 카드는 윗사람 그리고 이 나머지 카드는 그 주위 사람들을 나타내는 카드로 뽑았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면 윗사람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될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면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황제 카드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죠. 결국 이직이나 합 어떤 회사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그 대표자가 바라는 것 물론 어느 회사나 대표에게 예쁨을 받는데 합격이 되지 않을 리는 없지만 실무진의 입김이 더 강한 회사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1번 분에게는 대표의 마음에 드는 것 대표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 아직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선배나 윗사람들의 말을 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리딩으로 봐서는 선배 혹은 그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 혹은 내가 이직해야 할 곳의 그런 대표 같은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끌어주려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에 들려면 사실은 이 황제 카드가 나타내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말만 잘 들어준다면 황제처럼 나를 원하는 어떤 자리에 앉혀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다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잔소리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업계에 관련된 사람, 선배 혹은 어떤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고 나에게 귀인이 될 법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과 좀더 가까이 지내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주변인으로부터의 질투는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카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노력이요 이 카드에서 보면 제가 여러 번 도제사리의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드의 의미와 같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이 승리는 그 노력이 기반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인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선배나 상급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요럴 때는 선배나 상급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 조직에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때는 예전 회사에서 뭔가 나에게 귀인이 되어줄수 있고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주는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입장이라면 그런 마무리들을 다른 때보다 좀 정성 들여 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황제 카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요 어딘가 권위적이지만 그러면서도 나에게 어떻게 표시를 하는 인물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인물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제 카드가 나오고 나를 끌어줄 만한 기운이 있을 때 평판 관리를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회의 체면이나 평판 같은 것들을 황제는 유심히 보잖아요 왜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어 평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죠. 특히 옛날엔 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집사람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모로 주변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태까지 그런 것들에 좀 소홀했더라도 지금 3개월 동안은 연말이라는 좋은 핑계도 있으니 주변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시면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 카드로 바로 이 컵의 여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의 여왕의 카 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보기에는 꿈을 만약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또한 사랑하면 그 일이 잘될 거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카드의 느낌이 참 좋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 그 일을 가질 만한 노력만 하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볼수 있겠고 더더욱 좋은 것은 마지막 결론 카드도 별 카드네요. 별은 희망의 상징이죠. 또한 내가 바랬던 어떤 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바랐던 게 있다면 3개월 안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다. 다만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내가 뭔가를 챙기려면 황제 카드, 선배에게 잘해라 사실 요런 말들이 조금 힘들게 들릴 수도 있는데 평판 관리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요 내가 살면서 열심히 일해오면서 노력해오면서 있던 주변인들이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운이니까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는 게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요럴 때에는 인간관계를 조금 넓혀보시고 좀더 성공한 사람들, 나 윗사람들 조금 술자리 같은 것들도 참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곤하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카드에 의미가 좋으니 좋은 일 생기면 꼭 저한테 알려주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번분의 취업, 이직, 합격, 혹은 승진운인데요. 좀더 자세히 윗사람들, 아랫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보시면 상황 자체가 좋아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안정을 바라고 이 문턱을 넘으면 굉장히 완벽한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참 괜찮네, 난저 사람이랑 일해보고 싶다 라거나 괜찮은 사람으로서 나를 인지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기대가 크겠다는 느낌이 있고요. 3개월 동안의 운을 보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보이죠? 사실은 이 전체적인 리딩에서 느껴지는 것은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겠다보다 전망이 발다 쪽에 가까워요. 물론 합격하거나 이직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당장 무엇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합격, 이직, 승진이 나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토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쌓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한 인물이 넓은 땅을 바라보고 있죠 아직 저 땅은 내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 것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여요 그리고 그런 이번분을 윗사람들 혹은 부모님 어쨌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분 상당히 괜찮아 보이나봐요 이 사람은 뭐든지 다 갖췄고 능력도 있고 어딘가 후배들도 보면 내가 좀 예쁜 후배가 있고 좀 하나라도 덜 챙겨주고 싶은 후배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윗사람들이 보기에 이번 분은 내가 챙겨주고 싶은 어떤 사람인가 봐요. 만약 학생분이시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많이 해주고 싶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면접관 등 나의 어떤 미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든 사실을 이 카드에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투가 좀 있어요 지금 이번 분의 주변인 친구나 동기 혹은 나와 같은 자리를 노리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나를 좀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빼앗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상사의 험담이나 친구의 험담이나 혹은 내가 지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정말 나쁜 거지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이룰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깎아내리고 후려치면서 거기로 인해 이득, 감정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말고 오히려 선배나 좀 믿을 만한 사람, 상급자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선배들이 날좀 예쁘게 봐주는 시기기 이 때문에 이런 다른 동기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내 입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한껏 좋은 이 운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상급자나 그런 어떤 윗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 사실 그건 당연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친구들 혹은 나와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게 낫겠네요. 주변인의 모습이 그리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리딩이지만 지금 이번 분이 꼭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많은 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시기기는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이룰 시기는 아니에요 만약 승진을 원하는 거라면 승진 합격이라면 합격!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두시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여러 개 컵에 나눠 담은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론카드를 보면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희망 그리고 혹은 치유의 시기라는 게 보이네요. 이번 분이 그동안 고생해왔던 것들이 많이 낫게 될 거고요 어쩌면 당장 좋은 소식이 들려오진 않더라도 이 치유되고 희망찬 시기를 지나 어떤 좋은 순간에 나에게 원하던 소식이 올수 있거든요 만약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뭔가 지연되는 것만 같다면 그때 이 카드를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시면 여러 가지 별이 있지만 가장 빛나는 별은 하나죠. 내 가슴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무엇이 돼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변인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 듣지 마세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카드를 전부 본뒤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동안 우리 3번분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위로도 치고, 아래로도 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3번 분이 생각하는 그일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운을 의미하는 카드로는요, 절제카드가 나왔네요.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결국 3번 분의 마음을 이 물처럼 치유해 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면의 가치들을 채우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꿈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할 수는 있어도 그 시간들은 가치가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번분 본인이 처한 상황으로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요. 여사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분명 3번분은 지혜로우신 분, 능력도 있지만 아직 그것을 외부 세계로 표출하기보다는 내면에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중이겠다. 그리고 바깥으로 표현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모색 중이겠다. 다만 조금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제가 처음에 위에서도 시달리고 아래에서도 시달리는 느낌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윗사람을 나타내는 카드로 바로 펜타클의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남자를 보면 도통 무언가를 줄 생각은 안 보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분명 나에게 줄만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윗사람들이 분명 3번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3번분에게 일을 시키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지금 3번분의 능력을 알면서 마땅히 3번분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3번분이 그동안 좀 시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시험이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내가 그거에 대처하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나 혹은 주변인들의 카드를 보면 그럼에도 주변인들은 나한테 시기 질투를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는 아마도 여사제로 대표되는 지금 3번분의 상황이 이런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은 내가 상사나 혹은 원하는 학교에 간다던가 하는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선반 분의 능력이나 가진 것들이. 그래서 이 가진 것들을 질투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괴롭히는 그런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조언 카드로 바로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당장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 카드로 펜타클의 5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3개월 안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속상할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조언 카드를 보면 결국 내가 다 죽었던 것들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일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결국 내가 차곡차곡 쌓은 어떤 노력들은 결실은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3번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가장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3번 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전도 유망하신 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을 사람이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소 힘들 수는 있고 특히 사람 때문에 약간 치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전체적인 느낌은 지금의 준비가 결국 나에게 어떤 꿈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그 꿈은 단기간에 이루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만약 이뤄내려면 평소보다 배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시험의 경우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관 혹은 나의 합격을 결정하는 어떤 사람이 바라는 것이 많고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내게 더 가져와 바라는 눈빛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때보다도 신경 써서 열심히 좀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카드가 말하는 것은 3번분은 전도 유망하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분이시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심판 카드에서 말한 3번분이 바라는 그런 부활의 시간이 분명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4번분에게 어떤 기회가 오게 될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4번분이 취직, 이직, 승진, 합격에 있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현재의 운을 보시면 재빨리 지나가는 어떤 행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운은 그런데 굉장히 빨리 스쳐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 나는 앞길이 전도 유망하다. 내 앞길은 트여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윗사람이 주겠네요 윗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의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 잽싸게 지나가는 운이 위쪽에서 오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와서 내가 새로운 일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라면 대학원을 준비한다던가 하면 어떤 괜찮은 레벨에 내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 어쨌든 누군가에게 제안이 올수 있고 혹은 내가 너무나 지원하고 싶은 어떤 기회가 열린다던지 하는 식으로 잽싸게 지나가는 어떤 운의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그 운이 펜타클 에이스로 대표된다는 것을 보면 4번 분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이에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카드로 달 카드가 나왔는데 보시면 달 카드에는 결국 달빛 하나밖에 없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회 자체가 워낙 빨리 온 기회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그럴듯한 기회다 보니 이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나에 대해 걱정해서 그게 잘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막대기들처럼 이 기회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금방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불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 달의 얼굴처럼 나도 고민에 빠져 버려요 만약 4번 분이 생각해서 그게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그걸 잡는 게 좋겠네요 아한 가지 단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제가 여기서 사업에 대한 어떤 눈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이었을 때 그걸 바로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유의해 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직, 합격, 그리고 어떤 내가 바라는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운이거든요 그리고 조언 카드에서도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는 카드가 나왔네요 보시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뜻밖의 소식이 나보다 상급자, 나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 교수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기관에서 오게 될 텐데 주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나는 그 기회를 빨리 잡아야 한다 이 주변인들이 나에게 불안을 줄순 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기회를 잡으시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힘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만약에 이런 제안, 윗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제안,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학교로 합격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장소로 내가 이동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약간은 주변의 표정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 제안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므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자를 잘 다루죠. 그리고 사자에게 겁먹은 표정 같은 것은 짓지 않아요. 4번 분은 지금 온 어떤 행운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괜찮은 운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이 운은 만약 이직이나 혹은 계약의 갱신을 바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앞으로 3개월 동안 취직, 승진, 이직, 합격 운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3개월 동안의 운은 상당히 좋네요.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뭘 하든지 술술 잘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좀덜 지치겠네요. 약간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따스한 반응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특히 가족에게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집인데 집에서 시달리는 경우도 정말 많죠. 하지만 앞으로 3개월만큼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꿈에 있어서 가족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카드 때문이에요 윗사람의 자리에 연인들 카드가 나왔다는 사실은요 만약 이직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어떤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쓸수 있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이나 어떤 계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계약 혹은 내가 비정규직 계약을 좀더 나은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고 내가 설렐 만한 어떤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연인들 카드는 사랑점에서 나오면 어떤 사랑과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어떤 계약, 새롭게 시작되는 두근거리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인들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흔쾌히 도와줄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자기가 자기의 것들을 가지느라 좀 급급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질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자기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어쩌면 이런 계약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진을 바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당장 승진이 된다 보다는 내가 사업상 어떤 중요한 계약을 따서 회사에서 내 입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보너스 같은 것들은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당장 승진을 한다, 뭐더 높은 지위로 간다 요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로 인해서 스카우제 같은 것은 올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분 지금 시험에서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험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다들 갖춰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전전긍긍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계약, 새로운 관계잖아요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1지망보다는 2, 3지망에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과 카드가 나온 것을 봤을 때 내가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일지방 학교에 합격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과가 아니라 다른 과라서 약간은 후회할 수 있는 그림, 그런 그림들도 살짝 엿보이기는 하고요. 만약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면 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들어가야 하니 펜타클 4보다 많은 펜타클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노력이 필요한데 조언 카드로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만약 어떤 기업의 면접을 보시거나 어떤 학교에 가기 위해 면접을 보실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있는 대로 다 말씀하세요 그걸 겸손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개선 장군을 떠올려 보세요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영토 특히 성을 한네개 얻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왕한테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으니까 음 그래 성은 한두개 얻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전쟁 성과를 자기가 낮추는 꼴이잖아요. 주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친 자랑은 주변인들에게 시기를 불러올 수 있지만 지금은 5번 분들의 능력 증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이 갖고 있는 그 출중한 재능을 좀 뽐내보시고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꾸 어필하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성취에 다다르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마지막 결과 카드로 약간은 미련이 많은 어떤 남자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직을 하더라도 예전 직장이 나은 것 같고 어딘지 이 조건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성에 안 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따낸 계약 자체 혹은 내가 한그 학교 자체가 나에게 어쨌든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일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될까봐 조금 마음 졸였던 분들이 혹시 이 방송에 있다면 조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